아, 이어서 어, 청년이라는 주제로 청년문화예술사회적경제라는 발표책을 좀해 주실 청년활동조합 청년차량 청년들 경기협의 체육파악을 하시는 것을 박수로 알려준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의 최강훈 대표입니다. 어, 저는 청년 창업을 통해서 도시생 사업으로서 어떻게 지역의 청년들이 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지금의 도시생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안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보도가자그 다음에 선거리. 순대, 예. 네. 말씀하신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은 관광사업과는 접점을 찾기 굉장히 힘든 단어이고 아이템입니다. 이런 공간에 사실 제가 처음으로 도시행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바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도시생 사업이나 지역의 구동심을 활성화되는 사업들은 보통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다시 완비를 했고 좋은 공간을 청년들이 만들었으니까 이 공간에 와주세요 라는 전략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시민들은 이 공간을 찾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용성이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적으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이기 위해서는 이 공간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지역의 시민들을 끌어들인 전략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게스트하우스를 창업을 하는데요. 이게스트하우스 창업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점 중의 하나는 3천만원을 미만을 투자해서 월 300을 버는 일을 만들자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청년 창업들의 책들, 소자본 관련 책들을 보면요, 1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과연 이런 낙후된 도심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의 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어, 중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숙박이 없죠. 천안은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나요? 별로 없으시죠? 천안이라는 지역에 일단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굉장히 지금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굉장히 잘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천안이라는 공간 자체가. 일단은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 셀프 인테리어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셀프 인테리어지만 누가 다 했죠? 저희 아버지가 다 했죠. <웃음> 네, 아버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대 간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오픈합니다. 1호점이 오빠네 게스트하우스, 2호점이 둘째 아, 아빠 아빠네 게스트하우스, 3호점이 둘째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정답이 뭐냐고 게 시험 질문을 내시면요, 세 개의 게스트하우스를 모두 다맞칠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멋진 름도 많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캐치프라이즈로 오빠네 집에 부모님 안 계시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면 게스트하우스 창업이 청년 창업과 굉장히 어울리다고 생각했던 점은 여러분들 혹시 어플 중에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대부분 첫 번째 보는 것들 시설 먼저 봅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재미를 느꼈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 시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공간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에 따라서 그런 부족분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과 굉장히 어울리는 창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저희가 하루에 10명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인 굉장히 조그만게스트우스입니다이 공간이 잘 됐을까요, 천안에서? 놀랍게도 첫년도에 2,500명의 게스트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 왜 여기에 찾아왔느냐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건데요. 천안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관광이라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도시세생 사업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이 원도심에 대한 파악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일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일로라는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내서 철도 여행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공간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무궁화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무궁화가 호쓴 역은 어디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천안역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항선이 있지만 그것 또한 천안에서 갈아타야 된다. 즉내 고객들은 천안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충남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되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 다시 천안역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판단합니다. 즉 천안이라는 지역은 관광자원이 전무한 상태이지만 충남 지역이 관광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지역인 천안이 플랫폼이 되어서 관광 활성화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런 공간들이 생기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저희 같은 천안 같은 지방은 요 청년들이 없다고 보통 지자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에서 접점, 섬처럼 활동하는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있는 옥상이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가능성을 보이려면 지역에도 청년이 있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런 정책이 있다면 충분히 원도심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서로가 알게 되는 계기많입니다그 이후에 했던 게 바로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해서 예술가들을 지역에 모시고 그분들의 작업하는 것들이 관광객들을 모으는 사업처럼 진행돼어 왔는데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들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지역에 예술가도 오게 하고 시민들도 오게 할 사람이 누군가라는 분석을 했을 때는 바로 축제를 만드는 문화기획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친구들이 지금 현재 천안의 곳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축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했다고 시민들이 원두심에 오릴 이유는 없습니다. 플러스아이파인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하니 그 공간에 찾아와서 소비를 할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 이후에는 지자체장부0 백분 토론을 마련합니다. 여기에서 백분 토론회1 0 백분이 중요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백분을 안 넣으면 백분 동안 안 계시죠? 네, 사진 주고 가시죠? 네, 그래서 저희 백분 토론회고 지칭을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7명의 청년들이 지자체장에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표 했던 게 시의정토론회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왜 진행되어야 되며 어떤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청년들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 참여하며 저희가 사야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도왔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걸 토크쇼로 확대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역이 활하화되고 활성화될수록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7명에서 설정하고 제안했던 사업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제도가 어떤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채우고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의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들어오는 원도심에 있는 청년들도 그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가 이런 토크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그림은잘안 보이시는데 이쪽 끝안도 있습니다. 사회자가 아닌 간중석앉아있는데요 보통 이 이유가 이 있는데 이 그림이 중요한 의미를 갑니다. 저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들은요. 지역을 대부분들을 합니다. 즉 기득권 세력이 돼서 어느 순간 지역의 모든 행사들을 제가 맡아서 하는 거죠.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사회자를 지역에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맡아서 하게 합니다. 그, 그럼 그 이런 질문을 하시죠. 주무관님께서. 경험도 없는 애들 쓰면 어떻게 했니? 경험이 있게 기회를 줘야죠. 라는 반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은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큰 행사 할수 있는 디딤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좋은 제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들을 설문조사 했더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듭니다 그럼 그들이 매체를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얻나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 신문도 아니고 지역 방송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접촉하기 좋은 페이스북에 영상이라는 매체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림 파일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 청년 복돋방 제도는 이제 좀 중요한 제도인데요. 지역에 이런 홍보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창업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원두심의 생각은 부동산, 부동산 정보를 얻는 거였었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낙후기업이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 자체도 사실 많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변에 좋은 상가들만 준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임대가 붙여있는데 이게 어제 붙여있었는지 10년 전에 붙여있었는지 구분이 안되고 건물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의 대출이 있는지도 사실은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수수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임대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럼 청년들은 이걸 일일이 다니는 게 아니고 저를 찾아와서 이 정도의 비용과 이 정도의 월세를 내고 이 정도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네 가지 정도의 공간을 매칭해 줍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지역에도 어, 젠틀 페이션 현상 중에 착각하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같은 으, 기관으로서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조건 또한 도 저희가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청년들이 임대 계약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팅을 해주고 왜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국도방이라고 했냐 지역에 저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은 지역에서 나오는 정보를 잘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지역에 무슨 정보가 있고 어떤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치도 잘 모르죠. 어디 사이트를 대관해도 잘 모르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매칭시켜주고 이들이 원래 창업한다고 했던데 거기다가 조금의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첫 번째 원두심에 아주 잘 자리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청년복독방 제들을 통해서 합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시장님 오시니까, 누구 오시니까 나와서 이거 하고 여기 오늘 축제하니까 자리 채워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들이 주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청년 독도방 제도를 통해서 친구들이 먹고 살 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이 친구들이 부탁하는 것들, 우리 그룹이 부족하는 것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청년창업 교육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창업 전문가들이 이 이력을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신데 창업을 안 해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책으로 운전을 배우고 나서 운전을 가르쳐주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창업은 정말 소자본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만한 창업, 중소기업 다니고 보다 조금 나는 돈을 버는 창업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몇 억씩 벌고 스타를 만드는 창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스타를 만들고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스타보다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디할 수 있는, 꾸준할수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이 우리들이 결국에는 꾸준히 버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 원도심에 오다 보면 공간들이 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투어 프로그램 얘기를 넣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금의 도시 재생 사업이 어느 순간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죠. 도시재생 사업은 그 도심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 어느 순간 선진사람으로 꼽히는 몇 군데의 지역을 보고서 아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들을 뭐 지자체나 아니면 감기기관에서 이해를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대 센터의 역할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중 하나는 바로 고용 안정화입니다. 왜냐면, 하 그, 거기에서 일하는 그, 연구원분들이 고용이 보통은 1년 정도의 계약을 하시는데요. 전 최소 기준을 3년에서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공무원분들께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으시면 부서 이동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의 연결결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중간 좋은 지원 조직의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이 중앙지원조직 자체가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의무만지어지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도시재생센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도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연구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조경, 건축에 전공한사업이 많은데요.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 중에는 소통의 전문가, 그 사회복지사나 사회적 조직에 있던 분들이 무조건 1인 이상 참여하여서 그 연구원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서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과 센터가 따로 가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과는 어떤 영향을 해야 되냐요 지역 언론과 연계를 맺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천안역을 사람들은 천안의 한대, 천안의 외국인 밑 집적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저희는 신문에 노출하려고 요청을 드렸냐면, 다문화, 다문화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밑 집적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언론의 조율을 통해서, 예전에 한대미라고 불리던 천안의 원두심은, 지금 현재 청년 창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웃음> 축제가 이제 이어지는데요이 축제가 이제 저희가 성공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이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 게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지역의 기관이나 활동가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기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실패하고 축제로 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이 그래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이 성공적인 축제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홍대에서는 천 명이 모였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열 명도 하나? 당연한 겁니다. 인구 베이스가 우린 천만이고, 저희는 62만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가 기준을 그렇게 삼아야지, 초월에서는 천만이 됐는데, 우리는 왜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지만, 이 평가표에서도 우리 지역에 활발하게 되는데,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는 대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14개의 대학교가 있고, 약 12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천안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요 아, 안 됐죠, 그동안.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지역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창업 지원자들도 왜안나첫 번째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연구원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학에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학문, 특히나 그 구성, 지역학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지역에. 근데 대부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창업, 강사진 구성을 저 같은 창업가 아니면 각쪽 분야 8개 분야를 선택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매 학기 2 0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게 합니다. 지역의 대학생 청년 자원은 지역 청년 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 청년 자원을 지역 대학생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야지만 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생기 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의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과정, 아니면 도시재생 대학의 그 과정들을 저도 두 번이나 들었는데요. 듣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뭘 들어지라는 거였었습니다. <웃음> 실제로 도시재생 대학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어떻게 장사가 잘된 건가? 라인 공부를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나 지금 하루에 만 원도 못는데 회계 교육을 해줍니다. 필요 없는 교육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교육 제도에도 좀 많은 패러다임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싱글 쪽, 혼술 쪽, 혼방 쪽입니다. 어느 순간 근데요, 이 도시의 행사업이 사회적 조직, 뭔가 협동조합, 몇 명이 모여야지만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지금 사회는 혼자인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있는 청년 세대에는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는 겁니다. 협동조직이 언제부터 다섯 명이 케이스가 생겼겠죠 다섯 명 모으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분명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풀어주셔야지만이 지역이 도시재생적으로 활성화되는데 크게 될 거고요. 또한 우리한테는 같이 일하고 하면서 기관에선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는 모여서 같이 일해 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본인부터 해결하시고 저희한테 그런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요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지만 저는 최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천안에 친구 한명 없는 외지인입니다. 그런 청년이 이 천안 원도심에 와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은 천안 원도심에 사람들이 저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나 저희보다 더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수용해 줘야지 많이 어, 그것들을 많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사례를 분석하고 선진 사례를 가는 이유는 그 공간을 따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저 방법은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적습니다. 선진 사례를 보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이제 제외 한다. 다른 사례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원두심에 들어가서 제가 창업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내겠습니다저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지역에서 저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이라고 해줍니다. <웃음> 여기에 있는 많은 활동가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웃음> 지금의 미친 분들 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